야,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지역 구의원이시고 어, 구의원 재선을 도전하시는 나순애 의원님 어, 모셨습니다. 그럼 여기가 어디죠? 아 여기 우리 응암 이동에 있는 신응암시장이라고 합니다. 냉면도 맛있고요, 전도 음, 맛있고요. 냉면 맛있지. 음. 떡들도 굉장히 잘하시고요. 그리고 카레집? 카레집 있어요. 카레집도 있어. 네, 맛있어요. 은평하고는 어떤 인연이 있으세요? 학원으로 시작을 해서 89년, 88년 12월, 88년, 응, 88년 12월에 왔어요. 네. 30년 넘게 은평에서 네. 네. 생활하신 거네요 네, 네. 은암동에서, 음... 은암동에서만. 음평... 네. 네. 제자들도 많으시겠네요 학원. 네, 제자들 많죠. 맨 처음에 4년 전 시작할 때 저는 학부형들하고 제자들밖에 없었어요. 그 지난 4년간 이제 은평구 구의 의원으로 활동하셨는데, 네. 4년 동안 가장 역점을 두었던 부분. 그래서 은평을 좀 이렇게 변화시켰다. 이런 부분 뭐가 네. 있을까요? 상반기 때는 행정복지위원회를 했고 하반기에는 재무건설위원회를 했잖아요. 네. 예산이 가장 문제인 것 같아요. 음. 예산 쓰는 거, 음. 어, 예산 쓰기, 예산을 사기 음. 이런 사업들은 굳이 안 해도 되고 음. 이런 사업은 꼭 해야 지 되고 이런 것들을 저는 예산 부분에서 굉장히 신경을 썼습니다. 그리고 음.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랄까 동네 일이라든가 뭐 도로가 어떻다든가 인도가 뭐 인도를 만들어주세요 뭐 보도블록을 만들어주세요 이런 거라든가 이 민원이라는 게 우리 주민들이 조금 편안 하려고 민원을 주시잖아요 이런 부분에 중점을 많이 뒀고요 필요치 않은 사업들을 아껴서 대림시장이나 응암시장이나 주차장 만들어 주는 게 제일 먼저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음. 이 예산을 아껴서 올해 요만큼 하고 내년에 요만큼 하고 다음에 요만큼 해서 평수를 늘려가면서 주차장을 만들어 줘야지 재래시장을 활성화 되고.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실제 신흥암시장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생기면서 골목 주차를 할 수가 없게 되니까 음. 공원 거기가 공원이 아니었는데 공원화 시켜서 썼던 구의 땅이 있었어요 그거를 이제 용도변경을 해서 주차장을 만들었습니다 음.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더구현 하시겠다라고 이제 도전을 네, 하시게 됐어요 네.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산 문제에서 정확히 더 볼고 그리고 이게 정말 우리 행정이 맞는 건지 우리 응, 응암 이삼동 주민들한테 이게 옳은 건지 음.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안타까운 게 은평구 중에도 서 아마 응암동이 어르신 인구가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음. 어느 한 곳에 갔는데 진짜 조그맣고 바짝 마른 할머니가 진짜 힘겹게 박스를 쌓고 있더라고요 음. 할머니 두배세 배만한 그 박스 네 번을 가지고가면 하루 만 원을 번대요 바로 동사무소도 쫓아갔어요 그래가지고 같이 가서 그 할머니한테 해줄 수 있는 부분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은 사실은 어린이들보다 어르신들 복지가 더 심각하잖아요. 음. 음, 이런 부분에 진짜 신경을 쓰려고 생각을 합니다. 음.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노인빈곤율이 높고 그리고 또 복지가 대부분 신청주의라서 국가나 지 행정이 찾아서. 수혜 대상을 발굴하는 부분이 매우 부족하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구의원님들이잘 네. 어, 찾아서 연결을 네. 해드리는 것도 중요한 역할인데, 우리 라순의 의원님은 그런 것들을 굉장히 잘 하시는 분으로 유명합니다. 많이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끝으로 뭐 다짐이라 그럴까, 계획이라 그럴까, 이거 편하게 한 말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은평구 주민 여러분들, 그리고 특히 우리 응암미삼동 지난 4년 동안도 우리 주민을 위해서 뭔가를 해줘야 한다면 미루거나 뭐 시간을 끌거나 이런 이러지 않고 바로바로 바로 했습니다. 이제는 어 지난 4년의 경험과 공부하는 자세를 갖춰서 정말 우리 응암 2, 3동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챙겨야 하는 모든 일들 절대로 챙기겠다고 약속을 드리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구원봉번주시죠나순의 네. 화이팅, 은평루민 화이팅. 네. 하나 둘셋 나스네 화이팅! 은평구 국민 화이팅!